아니 호박을, 호박을 키우시는 거 아니에요? 호박은 이제 호박이 4월 중순되면 이게 이제 호박이 정기가 됩니다. 이제 그 후에 후작을 지금 토마토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4년째 이렇게 했는데 지금 괜찮아요. 한 동당. 네. 한 동당 네. 매출이 어느 정도 됐어요, 전후에? 한 3천. 이 바이러스에 걸린 애호박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는데 지금 이 바이러스가 고쳐진 것 같아요? 황화가 왔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황화가 와 가지고 바이러스를 황화가 와 가지고 여기서부터 다시 살아나고 있잖아요, 나무가. 아, 여기서 살아나고 있는 거구나. 네. 열매도 네. 있는 얼룩이 오는데 열매 어, 없잖아요, 지금. 아니, 근데 바이러스라는 게 원래 치료가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죠. 사람으로 치면 저제 사기암이죠, 이게. 근데 이게 지금 낫고 있다고요. 네. 나아진 이유. 나아진 이유는, 나아진 이유는... 네, 저는 경남 진주의 애호박 농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애호박 농장은 특이하게 이 호박 옆에 또 토마토를 심어놨습니다뭐 일타 쌍피 같은데요 애호박과 토마토를 같이 키울 수 있는지 또왜 이렇게 농사를 짓는지 오늘은 고소득을 올리는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박 농사 얼마나 됐으요 지금 한 18년 정도 됐습니다. 한 동당? 네. 한 동당 매출이 네. 어느 정도 됐어요? 한 3천. 아, 3 천? 네. 몇동하시는요 이게 저주... 넉동 반포시인데요 아, 넉동 반. 네. 1억 한 5천 정도 했어요. 아, 매출이. 근데 올해 대체적으로 겨울에 작황이 다안 좋아요. 전국적으로 다 조금 더 낮게 보고 있죠. 지금 한 20% 정도. 아니 호박을 키우시는 거 아니에요? 호박, 이제, 호박이 4월 중순 되면 이게 이제 호박이 정리가 됩니다. 이제, 그 후에 후작을 지금 토마토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4년째 이렇게 했는데 지금 괜찮아요. 이게 이제 토마토가 여기까지 딱 올라오면, 이 나무가 여기까지 올라오면, 이제 호박은 싹 없어져요, 지금. 4월 말에는 이렇게 되면 호박 시세만 좋으면 호박도 따고 토마토도 따요, 그때 <웃음> 여기 평수에서 5kg 하는 4,000개에서 못 나도 5,000개는 따니까요. 아. 평균 단가 7,000원 잡아도 뭐 매출이 나오잖아요. 7,500만원 나오는데 예, 예. 처음 봤어요. 이게 원래 한 작기 하나 하는 거 아닌가요? 동서단동이 단점이 최고 안 좋은 게 햇빛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4월 중순 되면 나무가 못견뎌네요 이게요. 음. 그래서 이제 토마토를 후자우로 넣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호박 옆에 토마토. 오늘이 얼마만가 6일 만에가 그랬는데 딱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면 토마토가 하얗게 내린다, 이 뿌리가. 예. 작년 같은 경우에 여기 안 보였었거든, 이게요. 오. 근데 올해는 지금 여기 뿌리 내리는 게 보여요, 지금. 뿌리 힘이 힘있게 땡이면 안 빠져, 이게 지금요. 음. 지금 내가 이 흔들면서 이 땡이 다나다 하고 있다, 이거 이렇게 지금. 네네. 그죠? 그 정도로 힘있게 뿌리를 박았다 소리라, 이게 지금. 작년에 이렇게 안 됐었거든요. 일주일 만에 이렇게 안 나타나거든요, 요 일주일도 안 됐는데, 지금 열매를 지금 달았습니다, 지금. 한번 달아봤습니다. 올해 어떻게 될지, 이렇게. 정면하고 <웃음> 올해가 달라진게 뭐가 있습니까? 바뀐 거는 이제 랜드코나하고 메소나를 썼을 때, 확실히 뿌리 활착이 좋아요. 이거는 호박불을 이렇게 내리고 있거든요, 지금. 요 지금 뿌리 땅속에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게 메소나군요? 네. 아 여기 랜드콘? 네, 네. 저같은 경우는 300평에 각한병씩입 아... 원래 이렇게 쭉 뿌리가 힘이 없을 때는 잎이 쳐져요 밑으로 아... 이런식으로 이렇게 쳐져요 아... 자기가 생육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랜드콘이나 그 메소날 썼을 때 뿌리 힘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잎이 들어주고 있거든요 아... 네. 탈구로 탈구로 예, 예, 그렇죠. 그전에는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쳐졌거든요.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근데 이게 싹 지금 보고 있다. 이게 호박나무 같은 경우는 일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지금요. 오. 그 호박 여기 보시면 착가가 세개네개가 되고 있다. 열매가, 좋은 열매가, 착가가. 그죠? 열매를 따먹고 이렇게 달렸는데도 음. 나무가 생육 상태가 줄어들지를 않하잖아. 지금 그죠? 하나 띄우고 하나 따먹고 하나, 둘, 세 개, 네개 띄우고 네 개가 지금 열매그 우리가 수확할 수 있는 열매라 여기 이네 개가요 이렇게 되기가 참 힘들거든요 이게요 보통 또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지금 이때쯤 되면 나무도 시들고 또좀 뭔가 뭐 이렇게 못 따먹죠 두 개에서 많이 따면 세개 그때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있는 상태죠 여기서는 뭐 어떻게 더 좋아질지는 더 겪어봐야 되고 지금 아직까지 그, 랜드콘하고 소선을 아직까지 엮고 있으니까요. 어. 랜드콘이 들어감으로 해서 미생물들이 활동을 해서 그 희발성 가스 물질이 나와서 작물 생육과 뿌리 발근을 촉진시켜줘서 양을 확보하는 데좀 목표를 뒀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바이오 스티밀레이트여서 이게 뿌리로 통해서 들어오는 병원, 병들을 좀 방제해주는 내병성도 약간 증대시켜주는 역할이 있었고 적용을 시켜드렸고요. 희발성 그 가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어, 가스가 나오면서 뿌리 밝은 양을, 그리고 속도를 좀 촉진을 시켜주고요. 그 가스가 나오므로 해서 지상부 생육까지 그리고 지상부에 있는 염록소 양까지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염도 같은 가안높습니까 어, 그거 하면서 조금은 이제 이메순나 이런 게 좀, 어, 위로 이땅 속에 있는 염무이라든지 이런 게땡겨오게 만들어주더라고요. 뿌리에서. 그래서 이제 이실이나 이런 게 맞춰지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메소나는 어 저희 회사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팔박미인 그러니까 이 메소나를 넣었을 때 염류가 직접 돼 있었을 때잘 자라게 해준다든지 근건부의 환경이 불량했을 때 작물이 잘 자라게끔 그리고 이 호박농가 같은 경우는 요맘때 뭐 잎이 시들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걸린 애호박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는데 지금 이 바이러스가... 고쳐진 것 같아요 황화가 왔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에이. 황화가 와가지고 바이러스 들어가 황화가 와가지고 여기서부터 다시 살아나고 있잖아요 나무가 아 여기서 살아나고 있는거구나 네 그렇죠 샤파라지잖아요 이게 잎이 조그만한데 예, 여기 보세요 위에 잎인데 토크. 토크. 더 크잖아요 그죠 요만했던 유마, 잎이 예. 네. 올라가서, 올라가서 이을 했다 네, 여기도 보세요 메소나나 랜도콘을 엮고 주 바이러스 약을 열면 살포를 했을 때 이렇게 지금 커져도 빠져 커져 놓 놓은 거죠빠져 놓은 오죠 거죠, 이게 이게 실해지잖아요 이게 두꺼워지잖아요 이게 지금요 지금 바이러스가 이렇게 두꺼워지기가 힘들거든요 지금 두꺼워지는 생각점이 네. 힘이 있어요? 엄청 힘있게 보이잖아요 지금요 네. 이게 바이러스에 걸렸던 네. 나무라고는 믿어지지가 네. 네. 않네요 그렇죠 어차피 저좀 모자이크 이 자체는 없애지는 모네요 없애지는 모는데 나무가 빠져올라 와주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저주 바이러스 열매 같은 경우는 이 모자이크 형태가 나타나거든요 네. 얼룩얼룩하에 그런 게 없어지잖아 지금 열매도 있는 얼룩이 오는데 오, 열매에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도 그예 없잖아요 지금 다 없잖아요 열매에 오, 신기하네 이게 이제 열매까지 온, 아, 온, 거고. 온 거고 여기는 여기도 열매까지 왔었는데 이렇게 이제 열매에 있는 병균이 없어지는 거죠 병이 열매에 둬야 아, 이렇게 깨끗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얼룩이 제가 있잖아요, 여기에요. 예, 예. 이게, 저, 열매에 온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어... 아니, 근데 바이러스라는 게 원래 치료가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죠. 사람으로 치면, 저, 저, 사기암이죠, 이게. 근데 이게 지금 낫고 있다고요? 네. 나아진 이유? 나아진 이유는, 이유는... <웃음> 랜도콘하고, 저, 메소날 넣었을 때, 뿌리가 좋아지니까, 음. 흡수율도 높아지고, 나무, 시행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바이러스도 같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Here we go.